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m diving 여기서 아생명요 l e s e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싱글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오신 <목소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스! 네,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의 MC를 맡게 된 조슈아, 버논입니다. 오! 오! 오! 조슈아! 네, 오! 오늘 라이브의 MC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의 활약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수! 박수! 슈아! 슈아! 깔끔하고 매끄러운 진행! 아,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일단 드디어 세븐틴 디지털 싱글 다링의 발매를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캐럿들이 다링을 듣고 어떤 반응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옆에 같이 설레하고 있는 멤버들 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S쿱스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세팀 네, 네. 네. SM팀! 안녕하세요. 세트팀입니다. S쿱스 씨. 네, 네. 안녕하세요. S쿱스 팀. 그리고 개인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민규, 네, 네, 민규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와.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도겸이에요. 반가워요. 와. <웃음>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여기 여기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여기요. 웃음> 줄라고 합니다. 줄라고 안녕하세요. 줄라고씨안녕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우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하이 앙디 카죠 카메라 아요 안녕하세요 두입니다너 어디? 어디 보냐 아, 아니요, 아니요. <웃음> 거기.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호랑해 아 호랑이씨 호랑해 낮았다가 <웃음> 좀 올렸다 호랑해 호랑해 호랑해 호 가 놓치시면 안 되는 네. 분들이 계시죠. 정 네. 원 네. 씨입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정두원 씨입니다. 원 씨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모두입니다. 오늘 두 분은 저기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원아 씨. 전원 씨.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 라이브로 캐럿분들을 만나는 건 캐럴랜드 이후 처음이네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일단 캐럴 캐럴랜드에서 캐럿들을 대면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저희 멤버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예. 그 저희 그안 어울리는 노래 한게 아주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네 핫했죠. 아, 네, 아, 안 어울리는 MC도 되게 반응 뜨거운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되게 <웃음> 뜨거워요. 안 어울리는 자리. 쉬넘. 쉬넘. 쉬넘. 아무래도. 아니, 그, <웃음> 8년, <웃음> 8년 차신데 네. 저희가 8년 차인데도 그 데뷔 카운트다운이라니까 컴퓨터함이 리타팅 데뷔 비어 버튼을 갖고있는 MC 어,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원래 이기든 졌든 다시잖아요. 예. 대비 열심 그러면 맞아요. <웃음> 네. 그리고 제, 저희가 얼마 전에 애플 행사를 갔다 왔는데 <웃음> 네. 어, 애플이랑 콜라보를 또 했어요. 경축이 애플. Today, at Apple. Today at Apple.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그래서 오, 오, 오 지금 몇 아, 시지? 이쁘다 형. 시작한지 네, 5분 정도 된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아, 예. 아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마크가 렸어 마크가 어아 여보세요? 예. 마크 가렸대. 줌해 주셨어. 네. <이렇게. 웃음> 음, 음. 네. 저희가 또어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저희가 또 정규 사집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면서. 또 정규 사집인 만큼 또 새로운 정규니까. 네. 어떤 게또 새로워졌겠습니까? 반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반지. 아아 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이걸 캐럿분들이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네. 이 링을 네 번째 링을 이제 아 다섯 번째 링에서 달링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달링. 그이 링을 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달링이라고? 이름. 달링. 달링. 이 링은 오. 이 링을 그럼 달링으로 아까 이 링. 이름 달링으로 하죠. 달링. 달링. 그링 마구지 4 개가 너무 서운할 텐데. 이름 아, 안 정해줘서? 그 친구들은 이름이 없거든. 그, 그렇죠? 그 친구들도 나름 이름 있어요. 아, 이름이 있어요. 고인돌도 있었고. 고인돌 뭐, 로인돌 로인돌 <웃음> 이런,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뭐 그리고 뭐 그치 뭐 그런 게그것도 네, 음. 이거 달링으로 하다가도 야 근데 이게 약간 그 음. 결혼 반지처럼 생기고 약간 달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근데 달링 잘 어울린다. 달링 좋네요. 안녕하세요. 네, 캐럿이랑. 캐럿이랑 세븐틴도 의미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예쁜 하나가 세븐틴이고 하나가 캐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이어주는 이 다이아몬드. 아 정말? 음. 그렇습니다. 예, 훌륭하요 훌륭합니다. 예, 예. 예, 저도 이번 새 반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희 지난 아, 반지를 받을 때그 반지 수여식을 하면서 서로에게 덕담해줬었던 거 기억나요. 아, 맞아. 독 네. 네. 앨범 때였나, 그때? 맞아요, 네. 맞아요. 업로드 맞아. 때. 네. 네. 아, 때. 와, 그게 벌써 와, 이 3년 전인가 예.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와, 3년, 전. 야, 3년, 전. 3년 전? 3년 전이야, 3년 전. 보기 3년 전이라고? 보기 3년 전이잖년 3년... 19년도가 독. 19년도, 맞네. 19년도. 22년도잖아. 22년도. 19년도야. 1 9년도2더이상은 TV. 어? 네. 그치, 그래서. 그래서. 뭔가 덕담이 오글거리면서도 기분이 좀 좋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야, 진행이 매일같아! <4개> <웃음> 어, 네. 네. 네. 야, 아직까지는 진실한 결이 있네. 진솔해 네. 네. 네. 진솔해! 네. 네. 네. 진솔해. 네. 네. 임팩트가 있네. 아니, 그리고 버논이가 그치. 이 흐름을 캐치하면서 어. 싹 이끌어가는 것처 그 역시, 그 순위로 조션이 진솔하네. 뜻깊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잘연습네요 아, 저랑 한번 고정 가야 될것 같은데, 예능. 아, 예능을 아.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예, 많이 예능 고정 가야 될것같아데열심좀 아, 네. 많이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아, 공부하고 있대요. 혹시 씨랑 <웃음> 워크맨 한번 갔다 오셨던 게. 아, 어, 좀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마도 받아주려고 하잖아 고마워요. <웃음> 워크맨 받아줬던 네. 게 한참 주는 약간 채워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그래 어떡 네. 네. 네. 반지 싸식은 아니지만 뭐 <웃음> 네. 간단하게 네. 옆 멤버에게 독담을 해보는 시간을 <웃음> 가져볼까 합니다. 아, 좋아요, 아 누구부터 시작하실래요? 아, 뭐 민규씨부터 한번 뭐 싸라라. 민규가 <웃음> 도겸 이렇게? 네, 싸라라 이게 싹! 싸라라 이렇게 해서 싸라라 이렇게. 싸라라 이 네. <웃음> 네. <웃음> 반지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반지를 이렇게 마주 대고 해도 돼요. 마주 대고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게 돼. 되게 어, 그래 항상 너의 순수하고 <웃음> 밝은 매력이 참난 좋다. 야, 야. 음. 음. 그그 좋아해 좋아 이즈를 좋아해. 며실 전에 네가 사진 찍었다고 나한테 사진 보냈잖아. 그치.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웃음> 아, <웃음> 앞으로 <우리 웃음> 더 좋은 추억 많이 샀자. 그래 그래 민규 사랑해 응. 응. 사랑해. 자 저는 누가 아, 중요한? 네, 네네네. 네. 네. 오늘 줄라 씨. 아 줄라 씨. <웃음> 아, 네, 오픈라고. 우리 준영 항상 어, 너무 현장에서 참 에너지 있게 하려고 하고 <웃음>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멋진 형으로 항상 있어줘 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준영의 무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런 기운을 <웃음> 나눠줬으면 좋겠어. 삐딱하게도 너무 잘 불렀어. <웃음> 비슷하게 <웃음> <웃음> 하게 너무 좋았어. <웃음> 아야 오글거 오글거리는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 네, 굉장히 뭔가 이런 시간 필요해요. 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프리하게 가면 네. 그것도 이제 되게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이제 룰이 있어야 되니까 어, 능글, 또 네. 한번 또 가주시죠, 네. 둘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네 네. 네, 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너무, 너무... <웃음> 아, 거 이렇게 좋다, 얘기하는 아. 거좀외워생각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항상 진짜 우리의 마음 되게 잘 아는 명호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냥 항상 <웃음> 너 있을 때 먼저 물어보고 못살겠어 그리고 연락 많이 와, 와서 너무 고맙고 항상 뭐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안무 너무 멋있으니까 항상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웃음> 보고 멋있지. 우리도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너의 미래의 작품 더 기대할게 오 야, 너무, 너무 좋다 뭐야. 잘한다 진심이 아, 남겼네 아, 우리 콥스 형. 활발 한니 그렇지 <웃음> 사실 콥스랑 평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앞으로도 힘든 일 많지만 그래도 아,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입자 바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네. 야, 덕담, 덕담. 야, 덕담 덕담. 형은 지금 머리 정말 귀여워요. 지금 뒤에 봐봐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머리가. 그리고 형은 계속 멋있고 계속 잘생기고 그리고 무대에서 <웃음> 늘 빛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멋있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웃음> 카를랜드도 <웃음>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 그렇지, 랩할때 너무 멋있어. 뭔가, 뭔가 되게 저, 혼내는 담임 네. 선생님, 아니, 아니, 잘 네. 타이르는 담임 선생님 같은. 감사합니다. 아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대표님처럼 뭐 대표님 같아. 덕담. 아, 뭐 어, 그치, 대표님 같아. 추운데 덕담. 아왜 그렇게 쳐다봐 덕담해 주려고 하는데? 왜, 왜? 쿱스 형이 순간이 같아요. 재밌겠다. 아. 늦지 말고, 늦지 말고. <웃음> 우리 서로 늦으면. 서로 잡아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지 말고 항상 형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오케이. 어 그리고 무서는 <웃음> <부정, 부정. 웃음> 거의 무도인. 무슨... CCTV <웃음> 어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해줘 너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거네. <웃음> 견뎌. 어 견뎌. 견뎌네. 어, 견뎌. 어. 그냥 불면제로 하면 안되까 그냥 까줘 <웃음> <그냥 빠져. 웃음> <그냥 웃음> 너랑 친구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세븐틴 한 팀이 <웃음> 잘 유지되고 잘 가고 있다 <웃음> 생각해 이제 덕담을 좀 즐기는 것같아 고맙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덕담이 올해 어떻게 되라? 이런 거 아, 네. 번호 나. 아아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지한테 야 어, <웃음> 오, <웃음> 어 그, <웃음> 음, <웃음> 그렇게 우지한테 해줘 멤버니까 아닌가? 호우호우씨 호우씨 갔어 MC는 서로 한번해 MC는 서로 서로 해냈 이렇게 갑시다 어어 어. 우지 손자 아, 우지 형 항상 어 뭐랄까 음, 뭐 누가 더 고생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우지 형은 뭔가 우리 세븐이 엄마처럼 그치 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불러하고 멤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해주고 그리고 멤버들 행복해하는 걸보면 행복해해주고 그런 마음이 마, 너무 고맙고 야, 마음이 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형의 그런 무한한 사랑이 나도 사랑해 아, 음. <웃음> 어, 나아해떤해 그런 어떤 그런 세븐틴데 그런 심장이라면 아, 거기다 그렇지. 우리가 나무를 계속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심장이라면 나무를 공급을 하는 거야? <웃음> 심장에 아, 나무를 불꽃이라면 네. 아, 심지에나 아, 불꽃이라면, 아, okay. <람이> 아, 불꽃이라면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더 타오를 수 있게 아궁이의 장자 오늘부터 넌 아궁이야 아궁이 우리 아궁이 우리 아궁이 우리 아궁이 아궁이 아궁이 넣어주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네. 자, 계산 네. 뜨거운 네. 음악이 나오죠. 오케이, 우지 형 갑시다. <웃음> 오케이. 네. 자, 디노한테 하겠습니다. 디노. 디노는 예, 예. 사실. 어, 아, 궁금하다. 어, 개인적으로. <웃음> <부셨다>. 그 가수라는 <웃음> 직업에 있어서 진짜 이 친구만큼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아, 없죠. 그렇죠? 직분 아, 아, 정도로. 아,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그 동생이지만 12명의 형들이 다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럼 다 아, 맞지 맞지. 너무 굉장히 뜨거운 동생입니다. 아유, 네, 참... 그냥 정말 너무 흠집이 없어서 아유, 이대로만 아유. 가면 무정 잘한다. 역사를 잘한다. 세우는 디노가 되지 않을까 야, 야, 야. 형,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디노. 저희 말 그대로 8년 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해이해지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 아, 그렇죠. 근데 디노만큼 맞아요.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요. 아, 아,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잘하면 될것 같아요. 복담의 신인데. 그냥 이대로만 생면기고 어, 아, 있었네요. 적당 시간 니다 말이 뭐 필요 없 옛날으로 잘 못했는데 이제 잘한다. 이게 사실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이런 네, 덕담해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습득 깊어서 덕담만 해주세요 <웃음> 덕담해주세요 어, 호시 형은 <웃음> 음. 정말 어, 새해 <웃음> 덕담이니까 <웃음> 음. 새해에도 형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간 어, <웃음> 연습생 때부터 <웃음> 형에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많은 그런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어, 형의 원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면서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멤버들과 함께 올해도 나갔으면 좋겠다 아, <웃음> 이런 마음이 따뜻해 그런 동생이 없습니다 큐 <웃음> 정말.. 아... 호시 영이 민규 한테 덕담? 아.. 야 이거 내가.. 왜 그걸 해가지고.. 2012년도 입사하고.. 한 2012년도 입사하고.. 2011년에 처음으로.. 그 한번 해줘 근데 정말 저는 민규 한테 느꼈던 거네또또 또 이상하게.. 아, 아니 진짜 진지하게.. 심장에서 있으면.. 덕담이에요 답담 아.. 민규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게 정말 우리가 뭐.. 아 근데 민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팀이 좀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지치고 힘들어도 민규의 그런 어떤 지치지 않는 체력 때문에 좀 끌고 나간 것도 있고 음. 뭔가 어... 계속 난좀 같은 민규의 말을 좀 의견을 좀 존중해 <웃음> 계속 같은 말에 <웃음> 반복해 네. 그, 너가 <웃음> 괜찮아 집중해 너의 <웃음> 그만 선택있잖아난 어, 선택. 그게 너무 좋아. 어, 이것 또한 같은 말이죠. 열초이씨. 같은 말이지. 나는 살짝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가 쭉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나난 아, 지치지 그래. 않고 뭐라도 하고 좀 앞으로 쭉쭉 네. 나가는 거. 그 이것도 같은 면. 같은 결이거든 우리가 같은 결. 맞아, 맞아. 그 부분이 좀 약간 비슷한 거야. 사실 칭찬이 하나밖에 없었군. 그리고 뭐 또. 잘생기고 아, 아 파마도 잘 어울리고 아 <웃음> 손에 떨어졌죠? 손에 떨어졌어요. <웃음> 어. 파마 그래서 얼마나 됐죠? <웃음> 한달된거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흰색, 야, 니트도 흰색 니트도 잘 어울리고 흰색 니트. 잘 야, 그리고 키가 커서 그런지 이런 이런. 진짜 할때 무서워. 좋습니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두분 짱이 최고야. 짱이 됐다면 짱 거. 나 짱이야. 아, 두 분도 서로 MC 어너 대형 먼저 할게요. 오, 오케이 그 오케이. 슈아 형어 뭔가 뭐랄까 활동하면서 되게 뭔가 그 적극적이게 됐다고 느껴진는것 음. 같아요. 네, 음. 뭐 인터뷰할 때나 뭐 특히 예능 할 때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예, 본받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최고죠. 지금 MC 너무 잘하잖아요. 진솔하게 딱정 어. 버논이한테는 저보다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좀한 분야에 빠지면 되게 깊게 빠져가지고 네. 이 친구는 참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친구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음악적으로 좀 많이 물어볼 수,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번논이가 지금처럼 음악을 순수히 많이 사랑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제가 고맙고 그런... 라이브인데 덕담으로 20분을 끌었어요. 네. 네. 원우랑 언니도 네. 너무 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네. 너무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아, 맨날 봐도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새롭지. 네. 얼굴 보면서 덕담할 일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도 또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담이야 했는데 되게 좋네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지금부터, 우와, 그런데 지금부터 <웃음> 그런데 중요야정요 야! 야! 지금 이 자리가 야, 야, 야, 마련이 된그 어, 네. 중요한 d a r l i n g 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아 d a r l i n g 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제 꼭 <웃음> 만나야 될 저희의 디지털 싱글 d a r l i n g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지씨? 어. 네 d a r l i n g 은 미니멀하면서도 중독적인 후렴과 특한퍼블시스 <웃음> 사운드 인도네시아 캐럿 분이 헤리크 오셨다고 지금 아 지금요? 그냥 얘기할게요 네, 네. 음, 굉장히 제목처럼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좀 포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이, 이제 곧 나오니까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요근몇 년간 그 주변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곡이에요. 아, 네. 아 네. 프로듀서 아 입장, 입장에서. 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어,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친구기 때문에 이제 캐럿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링의 이제 플러스 기호가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우리가 우일 때. 하나가 되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또 그렇죠. 다이링의 그런 I N G 현재 진행자 네. 현재 진행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사이 야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링이 현재 아 진행형인거 어. 자기가 원하는 걸아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주는 거죠 아 좋아요 영상 간단하게 다링을 영어로 아네네 We were always like thankful to our <laughs> international fans for always giving us so much love and support. Uh, even if you don't understand like Korean or all those like lyrics behind our songs, you always tried so hard to give us so much love and support. So hopefully, Darling, our uh, all English song can serve as a gift to you guys, and hopefully, you guys really love this song. Beautiful. Thank you. Wow. Yeah. Wow. Thank you. Beautiful. g <laughs> o yeah. 뭐 티저 공개 후 뮤직비디오를 기다린 캐럿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 다 같이 티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아 티저 보여. 주세요. 티저, 티저. 아, 티저 아직 안 봤어요. 티저에 아. 아, 꽤 많은 형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못 보시나요? 여기서도 못 보네요. 여기에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오늘 사자 보입니다. 아 부르고 싶어. 아. 어, 티조용으로. 아, 네. 아 어, 지금 뭔가 프린스 프로듀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저, 아니야, 화면, 모양이. 난 말이 어 만들어 보세요. 아, 어, 빠가 예. 아, <웃음> 저 진짜 노래 불러도요. 네. 아, 야, 야. 야 아, 원곡으로 불러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티저 틀고 작곡하기 해도 재밌다 티저 틀고 작곡아 Kiss Me Baby. k 아 너무 좋을는링 아, <목소리나> 아아아아아아 파트 베이베. <목소리나> 지금 이 티저에 아 네, 그런 네. 어,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는 그 스토리에 조금씩의 제 힌트들이 들어가서 이번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소품 하나하나, 그런 장면 하나하나의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지요, 그렇죠 음, 너무, 너무. 저도,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이미 봤기 때문에, 아, 예. 너무 이제 공개가 너무 기대됩니다. 음, 그렇죠제 그렇죠. 네. 네. 뮤직비디오는 봤죠. 네. 네. 네. 너무 에, 미, 좋은 작품입니다. 네. 해석하는 재미가 많을 것, 것 같아요. 음. 뭐, 이번 티저 썸네일의 주인공은 그 에스쿱스 씨. 아, 에스쿱스 씨에요? 에스쿱스 씨. 에스쿱스 씨, 이거 일부러 는 거야? 그냥 아니, 너무 조금 좋아. 또박또박 아, 그리고 아, 또박 잘 들리는 그런 오, 발성으로 오, 해보려고 하는데 에스쿱스씨 우리 티저 오. 썸네일 주인공 예 에스쿱스씨 아, 그러면 혹시 티저에 나오지 않은 뮤비 장면 뭐 간단스포가 가능할지 간, 간단 네 간단 예, 간단, 간단. 예 어차피 곧 음. 있으면 뭐 공개가 되니까 극스? 음. 극적인 반전이 오. 극적인 오. 반전 아, 극적, 아, 극적. 아. 기가 막혔다 어, 어, 극적인 예.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 한번 드려도 될까요? 두 개에 세 개? 두 개에 세 개. 두개세 개? 개. 두 개랑 세 개. 두 개랑 세개두 개랑 세 개요. 2 떨려 가지고 두 개랑 아, 아, 너무 자, 너무 아, 두세 개. 아, 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 그 마지막 키스미 베이비를 나랑 번나스형인지버논인지이말씀 아, 아, 드리지 해. 않을 텐데. 아. 어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처분들한테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예. 아 이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키스미랑 소... 베이비가 목소리가 본인과 예. 제가 예. 나눠져서 나와요 근데 이로 그러면은... 지금 네, 그래? 네누구도 어. 그러니야 그러니까 <웃음> 이게, 이게 아, 지금 어, 단어 아, 단어 아니 아니야 지두 분에 어필 시간 드릴게요 내파트다라 루토시지테 키스미. s 은씨아라니다아 이게 과연 누구일지. 근데 아직은 몰라요. 네, 이게 디노 파트일 수도 있어요. 오 어? 아, 아, 아, 디노, 아, 디노 키스미 베이비. 디노 아니면 디노 자기 아니면 검은 씨. 키스미 베이한번 원샷으로 아니 원샷 카메라로. 자. 기스미 <웃음> 베이비한테 <놀라> 아, 눈, 베이비야, 눈 감아봐, 어, 감아봐. 아, 눈 감아봐. 로 어, 아, 스베비 눈 감아봐. 한번 응. 느끼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거. Kiss me, baby. 절대 아닌 거요 <웃음> <웃음> 절대 아니죠. 절대, 네, 절대. 무조건 다르게 아, 네. 네, 아,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드리니까 저도 얼른, 아, 얼른,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아, 예, 아, 또 빠질 수 없는 샘티만의 포인트 안무.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다렸어요. 작은 만또재밌게 네. 끌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네. 안무 너무 좋아해요 아 음, 궁금하실 캐럿 분들을 위해 살짝 아주 살짝만, 아, 사, 아, 살짝만. 아, 해도 아, 살짝. 살짝. 아주 살짝만 아주 예. 살짝만 그러면은 저희가 호시준 씨 앞으로 나주세요. <웃음> 아 좋아 좋아요. 대본대로. 어, 이리... 네. 아 그러면 네. 이거는 근데 다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여드리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본에 네. 호시준 씨 앞으로 나오니다 저희가 아직 그 융통성에 조금. 이분은 스타일이에요. M C 가 편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저희 저희 대본에지 저희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안대사기로 결정 했는데 이게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 <웃음> 어 어디 가면 가지? 뭐 간단하게 에이? 어디든 어디? 하시면 잡힐 거예요 네세 세이... 노래는 <웃음> 이제 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살짝만 이렇게 다다다다 뭐하는게봤까요 모아 쓰고 그런 거 쓰고 했 우리. 아 근데 <웃음> 저 음악이 들렸어요. 아그죠 네, 음악이 다 어, 들렸어요. 아니까 들리죠 이게. 그렇 아니까 들리죠. 아무튼 네. <웃음> 아 정말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쿠폰으로 티저 음악에 작곡하는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어그 재밌긴 한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승관씨랑 제가요 도겸씨 한번 도전해보죠 아니 아저저 저, 저, 디노 디노 디노 아 디노씨 아, 디노가 아, 디노 디노 디노 디노. 작업을 많이 했거요아 그러면 아, 디노 아니 디노 디노 야 디노 왜야 디노 왜 아니 시키지마 내가 잘해. 시키지마 디노가 한번 아니 나 진짜 잘해 범주 형 아니 범주 형이 칭찬을 많이 했다랑 디노 빨리 해라 이걸 섞여가지고 범주 형이 진짜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디노가 자, 작업이 많이 늘려서 아, 말하면 되구나. 자 티저 영상 한번 <웃음> 다시 들려. 우리 말해. 과연? 아, 몰라. 우리 디노가 각색하는. 이게 또왜냐면 저희가 가라시 밴드로 애플 좋아요. 밴드 그, 맞아요. 그런 또를할수 수 있고요. 아, 저도 피처링 해줄게요. 약간 네. 준비. 아. 자 뭐, 티저 가유. 주세요. 네. 필를 받아야 저는 뭐.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티저. 저 진짜 진지하게 아드 oh yeah. 아~~, oh yeah. 아, 아, 예. <웃음> 아 <웃음> 스킬도 약 소울이 네네 아 네, 티저 영상 주세요 피우 어, 받고 있어 느끼온다 느끼온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심오 심오 오, 심오 심오. 심오. 어 좋아 느낀다 느낀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아니 왜 인스트를 이렇게 자게 틀어 주셨지? 안 들려서 아무거나 말좋데요 아, 아, 아, 아, 되게 매력적인 네. 매력이었는데? 네. 아, 아. 아니면 아. 이거 노래 음. 나오고 나서 한번 리믹스 버전으로 아. 아. 기름이 오기나오요기름 나오죠 기나오 제목은 Kiss Me Baby로 Kiss Me Baby 아요 그정지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다이닝 멤버별 킬링 파트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시 파트가 네? 정말 탐나는데, 파트. 멤버들은 탐나거나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있을 까요 네. 호시, 형 어디 파트가 탐났어요? 뭐, 그 <웃음> 대본니 이긴 거야, 거예요? 진심인 거 대본에, 호시 파트가 어디죠? 호시 파트. 호시 호시 파 호시 파트. 아, 호시 파트. 호시 파 호시 파트. 호시 파 호시 파트. 호시와 호시와 파트. 호시 파트. 호시 호시 파트. 호시 파트. 호시 파트. 호시 파트. 호 이 노래가 발매되시면 아실테지만 슈앙이나제 파트가 네. 멜로디가 똑같아 요러우면이상한고네 대본이 같다 대본이 같어 아니 안무가 다르잖아 아, 안무가 살짝 다르긴 하죠 아, 아, 살짝 다르긴 하죠 아, 그래서 아, 나는 약간 잘 잘. 왜고 있어요 나도 고민한 호시파트 얘기하려다가 또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안면균이 너무 좋은 거안 나온 파트예 우리 야, 파트가. 와. 그치, 그치. 그쵸, 그치. 아. 저는 브릿지. 브릿지 민규 파트. 브릿지, 아, 브릿지 민규 파트. 아, 아, 브릿지, 민규 그나왔아 시원 아, 쉬운, 쉬운, 쉬운. 오, 네. 아그 패트 어. 좋죠. 약간 프레친 모를 텐데. 네? 네? 어. 근데 그 시원 시원 진뭐어떡거나 30분 남았어 이제. 뭐야 뭐야 뭐 그래. 아무 주유 주가1 절에 2일 수도 있잖아. 나왔어. 아아오이오에 에이 그래요. <웃음> 뭐 어쨌든 예. 네. 이렇게 d 링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네. 뭐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캐럿분들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캐럿들이 사전에 헤, 어, 해시태그를 통해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보내줬다고 하는데 음. 음.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아 네. 네. 팬들이 보내 네. 이런 얘기 좋아 좋습니다 제가 이게 있거든요 아 수만 네. 씨 이게 제가 멤버한 명씩 드릴게요 네네네 주세요 Darling a p a t 네 감사합니다 a i n g a r i 옆에 고 아~ 그러니까 이거 캐럿 분들이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좀 아, 아, 아, 마음이 공허하고 그기 때문에 아. 야, 이게 노래가 <웃음> 참 좋다고 <웃음> 한번 느끼는 게. 예. 그냥 달링이란 말만 들으면 이 노래를 들었잖아? 그러면 이게 그 멜로디가 툭툭 튀어나와. 어, 그러니까. 이게 나 캐롤랜드 때도 사실 무서웠어, 그래서. 맞아. 맞아. 음. 노래가 어, 좋아, 지훈 이게 <웃음> 맴돌지 않아. 어, 이게, 이게, 이게 툭 간대니까, 진짜 이게. 달링이라는 아, 말. 좋다. 야, 네가 좋았었냐, 이거. 그치? 어. 아이, 달링, 달링 좋아. 좋아. 아, 아, 누가 만들었어? 나뭐 <웃음> 빨간색, 아, 오늘 빨간색이 없네. 적당히 해 먹어라, 진짜. 아. 아. <웃음> 자, 그러면은, 다 네. 봐주셨죠? 네. 저희가 매일. 24x7. 24x7. 365. t <웃음> 이렇게 e <3, 6, 웃음> 5 e a t s five? Yes. t h 다 e e s 다 a t s five? Yes. Three seats, five? Yes. 저 h r e e seats, 아 뭐. 오늘 이거, 이거 읽으면 네, 되잖아요 네. 네. 댓글을 어, 대신 본인 MC 아닐 때 집중을 아, 네. 아, 아, 잘못 아. 하시는 아. 네. 형향이 <웃음> 있어요 네. 나쁜 습관이긴 한데, 한데... <웃음> 나쁜 습관이긴 하죠 나쁜 습관이긴 하죠 이거 읽으면 되거 민규씨부터 읽어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재밌네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민규씨 네, 읽어주세요 하루 종일 시험 볼 때도 오늘 영어 듣기 평가 때 15번 문제를 못 들어서 찍어야 해서 15 빼기 2는 13. 15 더하기 2는 17. 17? 해서 2번으로 찍었는데 정답. 오! 오, 오 그래서 야. 필요한 순간이 그래도 시험 보고 문제를 못 들었어요. 이거에 된다고? 리액션을 해주네요. 착하네. 오! <웃음> 저도. 오, 그러니까 되게... 세븐틴과 연결된 그 번호로 아, 어쨌든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세븐틴이 생기 때문에 그래! 아, 세븐틴 아, 아, 그래 거야. 어. 그때 세븐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구나 아, 그니까 아, 역시 네스 넥스 넥스 어... 저는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을 한 순간만 꼽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아...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동이네요 자, 준 씨. 오, 되게... 다 나눠져 있네 네비 오는 날 호차에서 술한잔 하고 싶을 때? 아포차에서어차에서구지그지 아, 아, 아, 네, 음. 운동할 때는 구지구지 음. 시그보 시험? 시그보천? 운동할 때 맞는지? 시그보천원. 보 아니 시끌벅죠시끌벅죠 시글복. 시글시이다시이라고시급5 시글복. 시글 시글복. 시글시글 시글복. 시글복. 시글복. 시글시글시시시시 그리고 저 신나게 이화하고 싶을 때 구치즈, yeah. 카페에 yeah.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고 싶을 있다. 때는 막내지딱 음음 상황이 딱잘 음 나눠져 있는. 그니까. 그러니까. 야 비오는 날 응. 포차에서 술한잔 하고 싶을 때고. <웃음> 괜찮아. 좋잖아. 어, 좋잖아이 약간 유니노래랑는 별로 연 포차를 가본 적이 없어. 나도 가본 적 없어. 나도 가본 적없아난 어, 어렸을 때. 포차, 포차 아빠 따라. 아니 엄마랑 사우나 앞에 있는 우동집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아 그때 그때도 아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가 술은 안 마셨잖아. 그치. 방, 그치, 그치. 나중에 포차 한 가보자. 우리 나중에 부산 여행을 많이 우리끼가게 된다면 음. 부산에 그. 거리가 있대. 아자 포차 거리. 포차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있잖아 있을 거냐. 포차 거리. 영도야. 포차에서 멀쩡 태어나서 열세 개를 잘 가입했어. 연예사가 포차 가상호 집사. 나 영도 사람이야? 거기 내가 작년에 부산 여행 영도 갔어. 영도 갔어? 영도 쭉. 포차 어디나 가봤자. 수지 아니야나 수영 은 그쪽 아니에요? 니까 어릴 때. 올해 잘한 근데 이걸 굳이 여기서. 어려서부터 TMI 치고. 태어난 게 있다. 안녕. 둘 밑에 더 있지 않았어? 아 하나 더 있어. 이제 내 인생에서 세븐틴이 없으면. 허정한 것 같다. 음 기쁠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오고 싶을 때, 외로 받고 싶은 모든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해. 음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 좋다 좋다. 네. 네. 다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언제나 내게 없선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지만 아마 모든 캐럴씨 공감할 것 같다.고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 세븐틴의 노래. 말로 소멸할 수 없지만 <웃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정이 격해지는 노래가 많은 것 같다 멜론 음. 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냥 사랑하다는 거지 음. 아나 밑에 거 읽어주고 싶어 이건 그냥 농담이라 아 그래? 재밌어요 왜? 뭔데 아, 뭔데? 내가 밑에, 결혼... 밑에 거는 내가 결혼할 때 아무래도 필요하겠지? 신랑이니까, 신랑이니까. <웃음> 아, 이거 솔직히 소식이... <웃음> <웃음> 아, 이거 지금 팬미팅 아니라, 이게 팬사이 아니라서 아, 제가 한마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웃음> 아, 아무튼. 재밌어요. 아니, 개그로 아, 하신 거예요. 네. 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아니, 뭐, 아니었으면 음. 좋게. 왜 <웃음> 이렇게 네, 네. 아, 진지하게 네, 아무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팔차... 에스쿱스 음, 뭐 씨부터 속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좀 빠르게 물론 몇시가 아. 세븐틴이 생각나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세븐틴이 필요한 순간은 꿈과 현실의경계에서 무너졌을 때 같아요 음.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고민이 많아지고 사는 게 고단하고 치실 때세븐틴 건강한 웃음, 예쁜 목소리, 희망찬 노래가 필요해요 세븐틴을 아. 보고 듣고 있으면 그때만큼은 걱정 없이 웃게 되거든요 야. 세븐틴 나에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아 이거 야. 너무 좋은 말이다 이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관계에서 지치는 경도 많죠. 근데 그때가 정말 힘든 건데 저희가 생각났다는 정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외나무 씨. 네. 아 승아 씨 있었는데. 네, 테 잠깐. 네. 네. 늦잠 자서 파워워킹 해야 될때 음. 박수랑 거침없이를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달려야 된대요 오, 좋죠. 아, 좋죠. 그런가요? 그렇죠. <웃음> 빠빠빠빠빠! <봐바> <바로 또, 봐바> 그럼 히트 되면 더, 더 빨리 갈수 있어. 히트는 뛰는 거고 아니, 히트 파워 파워 뛰고 뛰고 아, 거. 히트는 워킹으로 뛰고 싶지 않다는 거야. 빠르게 웃고 싶은 하는 애들. 어 b 느낌이 그러네 지금부터. 숨이 차고. 자 그럼 숨마시? 네. 어 지금처럼 집에 가고 싶은 순간에 아, 제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웃음> 지금처럼 집에 가고 싶은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해요 음. 그래야 돈을 벌 힘이 나니까 어우, 정말 감사하네요 네. 자 굳이 꼽으라면 힘들 때랑 잠안올때세븐틴 아. 노래나 귀대 기대, 기대 찾아 듣게 될 그리고 수영들이 <웃음> 치는 하루 속일 때 그리고 가파른, 기, 가파르, 가파른 길에 숨이 찰때 주름 날길 잃은 때아고하셨 네. <웃음> 되게 센스 있게 우리 노래 가사로 해주세요 <웃음> 맞습니다. 디노 씨 노디 노디 디노 가장 필요했던 순간은 위로를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소중한 사람이랑 싸운 후 아무도 음.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구나 음. 느낄 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세븐틴의 노래, 웃긴 영상, 위로의 말들을 찾으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링도 이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완전 그런 곡이지 네. 그리고 또내 감정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을 때 네. 이것이 힘들거든요 힘들죠 음. 감정을 공유하지 못할 때 이제 조금 저희가 힘이 된다면 은 아,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팀이다. 사실 팀이다. 성공한 거죠 네. 네. 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기부여 영감이 필요할 때 네. 네. 그리고 또이 말이 되게 좋네요 필요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세븐틴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 캐럿들에게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우린 그 순간을 위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세븐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는 팀 세븐틴이잖아 아 팀쌤 팀, 팀 하나저나, 우리 하나저나 네, 늘 같은 자리에, 늘그 자리에 있는 이 캐럿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든든하죠.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진짜,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랑 슈아 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환경에 든지 I was cheered up by listening to 17 songs. c l i r t e n t e v e n t h e most every minute, every hour of every day. Wake 야, 그 up with o u r d a w n is I wake up. I wake 용어. up with o u r d a w n is harder than day. <웃음> Power through work with Hit and come back home and go to sleep with hug. 이런 그러니까 날에는 음, 음. 열심히 나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 일할 때는 h 을 듣고, 듣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들 때는 오, 이제 Pong. 이 노래 들으면서, 들으면서 되게 많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네. 샤이, 샤이. 저는 I need 17 when I want to make myself better, get excited, or sometimes I need 17 when I feel lonely. Every time I listen to your songs or I watch videos about it, it really helps me to feel much better, love you always. When I'm lonely and weak, when I need my family, 17 shines in my life. 음. 그러니까 외로우이거나적으로 가족들이... 힘들거나, 네. 가족들이 <웃음> 필요하거나 그때 17이 있으면 <웃음> 우리 좋다. 우리 빛이 된다 이거죠, 아, 우리가. 어, 샤이닝. 네. 네. 네. 네. 그 네. 영어로 또 댓글을 달여, 달아주신 만큼 <웃음> <웃음>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지금 전세계 캐럿분들이 많이 그쵸. 보고 계세요. 브라질에서도 음, 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진짜 그쵸. 인사를 해주시네요. 예, 예, 감사하네요 진짜. 땡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뭐 캐럿들이 뭐 어떤 순간에 세븐틴이 필요한지 뭐 알게 된것 같은데 음, 뭐 네. 캐럿들이 앞으로도 힘이 들거나 뭐 기쁜 순간에도 저희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럼 뭐 반대로 세븐틴이 캐럿들이 필요할 때 를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어. 어. 아, 그래. 똑같 뭐, 캐릭터 필요할 때. 음. 뭐,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언제나죠? 언제나. always라고 하죠? 응. 응. always. Yes. always and forever every minute of every hour of every day o oh. oh. 매 o 매시간 매일의 매 시간의 매분매 초. h yeah. 네. right. right.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영어로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팬 미팅하거나 콘서트 할 때도 너무 앞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무대 에서 맞아. 정말 찍고 그 차이가 그치. 너무 크니까 이제 네. 지금도 있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그럼 지금 라이브 채팅장에도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럴까요? 그럴까요? 어, 까 오늘 내 생일이야. 음.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좋아해, 어, 어, 좋아해. 어, 그리고 민규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야 멕시코에 계신 캐럿분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오,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한번 가시냐 뭐. 디아모. 디아모.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Uh, 말레 진행 너무 잘했어요. 고마요 h a p l i e 조쉬와스 보이스. 여기 영어로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아, 아, thank you. Oh, oh, thank you. Oh, we l o v t h a n 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전 wow. 행복할 때 세븐틴 생각 많이 날. 어, 시적이네요. 오, 응. 뭔가 I don't, 제목, 네. 가사가... I don't 그래. understand, but I love you. 야, 너무. 야, 근데 말 이쁘지 않 노래 제목, 노래 가사 그뭐 해도 이거.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거죠. 야, 네. 야 네. 이거 멋있다. I don't understand, u t 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벌써. 네. 아닐걸? 그, 아닐걸? 아닐걸? 아닐걸? 아닐걸? 아닐걸? 아니야! 아니, 아니, 벌써 이제 달링이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아, 어, 벌써, 네. 예, 그냥 그거에 대해 토크를 좀더 나눠볼까 해서. 몇판 남았죠? 저희가 어, 몇번번 저희 아, 나온 16분 남았어요. 쿠관이가 음. 캐롤랜드에서 달링이 쿠퍼했어? 네. 어, 언제? 뭐 제가 사실 맨 마지막에 문 닫힐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맞지? 이게 팬분들 이제까지 15일? 5월 11일 컴백인 줄 알고. 아 근데 아 5월 11일. 아 저희, 아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자. 맞아요. 아, 사실, 그냥...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막> 사실, <웃음> 안무입니다, 안무. 그래서 아까 호시 형이랑 주인 형 보여줘서 아 그제 그제 알아 아셨나봐요. 음, 아니 그걸 이렇게 있어. 추측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지참신 뭐뭐 아, <웃음> 네가 하도 캐럿 우려증이. 뭐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너무 날짱자리에 아, 그서 그래서 이때면 정한 형이 그래도 우리 이거 떠내려가 이번에. 맞아. <웃음> <EDM> 이디엠 <버전이에요>, 모션에 죄송해요. <웃음> 아, 네. 아, 네. 네. 어. 이 안무가 진짜 포인트 안무잖아요 이 안무가 그치? 포인트죠 음. 아직 그 멜로디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네, 네. 그 멜로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네네 그렇지 그렇지 안무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네네네 네. 네. 순영이 피어싱 음 아, 순영. 야너 언제 뚫었어? 나? 한 4일 전에 뚫었나? 아, 아 그치 일전 어? 뭔가 귀가 빨개 어? 어? 여기, 유 피어싱 안 아프대? 아팠어 어디서 뚫어디서 그러니까 뚫었어? 거 아, 진짜 아팠어 어디서 뚫었어? 피어싱 가게에서 뚫었어 아, 그지경기 어? 지역이 어디쪽이야? 뭐 압구정이지 뭐 우리가 아, 뭐 얘기해 몰라, 나도 몰라 어. 뼈 뚫은 거지 연골? 그렇지, 연골 연골 이게 무슨 TMI 대화 아니야? 옛날에 아아까부터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 아, 나도 아, 그래. 내가 올랐나? 이거 뚫었다가 있어. 막혔어 뭐. 어너 거기 뚫었어? 나 여기 옛날에 뚫었어. 거기를 뚫었어? 뚫었어. <웃음> 나 여기. 너 귀를 뚫었었어? 나귀 여기 다 뚫었었어 원래. 근데 어. 귓볼이 우와.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어간다 이거 뒤에 이거 넣는 거 있잖아. 그게안 끼지는 거야. 아. 막혔지. 아. 아. 내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승관이랑 귀뚫러 갔었어. 귀뚫러 갔다면 귀를. 우리 아. 어릴 때문구점에서 스테이션에서 이게 소물좀 먹으라고 피싱하라고 어 하셨어. 오. 문방구에서 뚫었는데. 문방구에서 귀를 뚫어? 응. 아 어릴 때는 맞아 맞아. 문방구에서, 문방구에서 뚫었어. 난 무서워서 안 갔는데. 나 안했지 우리 누나는 거 문방구에서 가지고 네. 응, 응, 어. 요즘 문방구가 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라이브 했잖아 아직도 <웃음> 피어싱은 피어싱, 응. 전문적인 피어싱 거기서 응.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미생적으로 근데, 근데 네. 라이브 스트림이 나중에 한번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응. 좀 통역이 됐으면 좋겠다 통역? 어? 아 자막이 이렇게 아 자막이 그게안 되나요 지금? 지금? 네. 아, 자, 아 지금 아 아쉽다 아쉽네 근데 나 오늘 오늘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일 가슴 깊이 남은 말은 I don't understand. 이게 되게 그냥 우리가 아무 아무 말인지 못해도 그냥 보고 말해서 도 좋은 거잖아 약간. 아, 아, 아 근데 그게 음. 왜 이렇게, 감, 이렇게 막 감명 깊어요 완전 와닿았구나. 야 이게 아, 그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아, 사랑이 이게 음. 네. 정말 대단한 거죠, 맞죠. 자 그럼 댓글을 좀더 읽어 볼까요? 이런 네. 댓글 읽어볼까요? 네. 댓글도 읽어 볼까 네. 댓 있었어요. t e n are c o n n e c t e 음악을 아 통해서 아막 멀리 있어도 우리 음 음악을 음 통해서 이렇연결되 있다. 죠 네트워크라고. 시네는데요 네. 혹시 오빠 눈썹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렇 <웃음> 아니, 그때 저희 메이크 아, 선생께서제 그 눈썹이 좀 짙어요, 원래. 원래 완전 검은색인데, 음. 그래서 너무 검해서 머리 밝으니까 탈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음. 내가 틱톡을 찍었는데 눈썹이 없는 거야. 눈썹 거야. 아. 그래서 다시 여기다 염색을 또 했어. 아. 잘 어두운 아. 색으로. 맞아, 맞아, 맞아. 눈썹을 찾아서 다 얘기를 어, 눈썹 진짜. 아, 그리고 어장도다 했었구나. 아, 시왜 이렇게 살 빠지냐고 지금 대 그러니까 좀. 아, 저희가 정규 앨범이. 좀. 아, 아, 아, 아, 야, 여기 이제 달링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달링이, 네, 달링 때문에. <웃음> <웃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데 알겠습니다 달링에 대한 브이라이브 아, 아, 아 저기 유튜브 아, 라이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달링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음, 아, 달링 곡이요? 음. 그, 그런 얘기를 안 해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처음 작업했을 때그 작업실에 그 연습하고 아뭐뭐 뭐, 무튼 뭐 연습하고 이제 우지 작업하고 있는데 나랑 건우 그랑 뭐든 불러간지모르는데 그냥 올라갔어, 그지? 맞아요. 우연찮게 우연찮게 노래를 딱 들었는데 번호 니가 딱 이거 듣고 <웃음> 어야 이거 이건데? 그쵸? 근데 나도 약간, 그런가? <웃음> 그런가?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이건데, 그런가? 아, 저는 아, 처음 봤을때 아, 그냥 완전, 뭐랄까, 음. 너무 이상적인 팝 사운드라 해요. 노래가 좋아서 너무 기분좋은 사운드랑 네. 그리고 달링이라는 주제가 저는 일단 처음에 완전 꽂혔었어요 음 당연히 저는 너무 그리고 한번 들으면 어. 그 멜로디가 보통 계속 생각나기 힘들거든요 이건가? 아, 이건가? 이건가? 거는이 이건가? 아 굉장히 <웃음> 이거 좀 몽글몽글하고 어, 맞아 네, 몽글몽글하고 근데 처음... 저희가 괜히 핑크를부르게 네. 아니거든요 네. 처음 들었을때 아이 노래는 뭔가 좀 그올 영어로 가사를 가도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성사가 돼서 오, 개인적으로 아, 너무 기뻤던. 우유가 생각나더라고 우유가. 오, 우유 하얀 뭔가 좀. 하얀, 하얀 뭔가 아, 그런. 그리고 에이. 딱 지금 벚꽃이 딱쫙펴 있잖아요. 지금 날씨에. 날씨, 날씨, 날씨, 지금 너무 잘하는야 오랜만에 본 컴백 아닙니까 승관 씨? 맞습니다. 야, 저희가 어, 몇년 몇 만이죠? 만이죠. 예쁘다, 팀원 <웃음> <예쁘다,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저희가 작년에 히트리저 전에 컴백을 나오긴 했는데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몇년 만이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한국 앨범은 정말 아, 오랜만이구나. 예쁘다 네. 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쁘다 이올 네. 처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그때 정말 어, 예뻤었죠, 저희 네. 지금 멋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네. 저그 정규 일집을 듣는데 네. 네. 네. 또그것 명반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여러분 네. 네. 근데 벌써. 네. 네. 오, 네. 오 달링 카운트다운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달링 이제 곧 공개가 되잔 겁니다. 이네요 네곧 예, 발매된다는 뜻인데 네. 발매까지 이제 뭐한 10분 정도 나왔대요 10분 나왔어요뭐 각자 달링 발매 소감과 캐럿분들께 한마디. 좋습니다. 민규 씨부터 와우. 쭉 해볼까요? 와우. 어네곧 있으면 저희의 디지털 싱글이 음. 나오는데요. 이번 달링 정말 노래가 좋고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할 많은 많은 것들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워우! Yeah. Yeah. Yeah. Yeah. Oh, 네! Hey? 달링 <웃음> 어, 이 디지털 싱글 녹음도 정말 열심히 했고 어, 너무 듣기 좋은 노래니까 지금 날씨에 잘 들어주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 보여드릴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라! 줄라? 줄라? 달링 이번에 우리 세븐틴의 첫 영어 노래, 첫 영어 공유가 여러분 예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 아까 두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유 한장 이렇게 먹고 밖에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우리 달린 노래는 잔잔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예! 디에 네. 이렇게 계절 맞게 정말 좋은 노래고 우리 캐롤들도 이거 노래 들면서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쿱 닥뚜! 네. <웃음>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아 달링을 듣고 아아아 마음만은 아 평안하고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승관! 네, 진짜 말해 뭐합니까? 이번 노래 진짜 달링 너무 좋을 거고요. 어... 네. 진짜 이제 마음껏 편히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나올 달링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예헤이! Yeah. 디노 <웃음> 세븐틴 막 또이자 요즘 대세 <웃음> 실세 띠노 빨리 오더 좋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또 준비하고 찍었던 이번 달링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자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노래 자체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이제 달링이 성공개 곡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 계속 이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해석하면서 <웃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어, 정말 올해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달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자신 없으면 안 나와요 어... 부만요만요만요그아요만만하세요그요 그만하세요. 만하세요그만하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하요그만 그만하세요. 요 그만하세요. 그요그만그만그만하요그만하요그만그만요만요만하하세요 그만하세요. 요하세요그만 저희 달링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희 달링이다. 아! 네. 그죠그죠 그렇죠. 아, 네, 달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스 키스미베비. 자, 키스미베비 한번 해주세요. 아. 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 아니, 참, 참. 아껴두겠습니다 아! 아, 간지간지러저 MC 최고의 MC죠. 네. 어, <웃음> 일단, 가사, 나중에 나오, 나오면 가사 내용도 캐럿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가사기도 하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uh, 정말 너무 설레요. 전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캐럿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that are taking part in our live streaming, we thank you so much. Even if you don't understand uh, that you're taking part of this live event, um, yeah, hopefully you guys really, really love t h i s song. It's a gift to you guys. Stream, darling, darling, please. 오케이 좋습니다. 원우, 아, 아, 시아, 정환 씨도 네. 네. 분명 지금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보고 서 좋은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1 3명때또 가장 비친하기 때문에 네. 네. 또 뮤비 안에서는 13명 다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한명한명다 네.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달링 공개 네. 5분 전에. 이 아, 아, 아, 저희가 빨리 빠져줘야 아, 좀 준비하시고. 들을 우리 어, 어, 준비하시니까 우리도 준비해야지. 우리도 좀 받는다. 네. 네. 아, 캐럿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요. 음. <웃음> 네, 너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웃음> 어, 뭔가 <웃음> 이런 <웃음> 그런 어떤 달링 뮤직비디오의 그런 스토리 라인, 네. 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네. 그쵸 그쵸. 팀 세븐틴에 대한 이런. 우리 캐럿들과 관계, 맞아. 난 모르겠다는 것 같아. <웃음> 어, 자 우리 이렇게 더러워상이 상당한 라이브 정말로 인사할 시간인데요. 네. 저희 진행 오늘 어땠나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웃음> perfect and perfect. Unbelievable Awesome 테라픽 awesome. 앱 awesome. oh, 앞으로도, terrific and 앞으로도, and 앞으로도 and 진행을 맡겨도 될것 같아요. 아, 아, 네, 아, 너무 잘하십니다. Wonderful, so beautiful. 네, 네 감사합니다. 원더포? 정말 <웃음> 예. 안 받아줘.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고요. 예, 다시 또 시키시지 않기를 바라며. 왜 왜? 예, 왜? 왜? 아니 아, 너무 좋은데. 아, 여기서 발 발매, 발매하니까 네. 예, 이제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예, 예. 잘한다. 네네네. 예, 네. 아. 지금까지 시처,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이게 아, 아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캐럿분들 아침에 뭐자하이 너무 귀여워. 아, 그거, 너무 아, 아 네. 네. 근데 이쪽 예. 가자 얘들. 네. 가지 네. 아, 너무 좋다 t 라이브 시청해 주신 캐럿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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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n't want you know that I d <람소리> Kiss me, baby. You know, without your arms so all lonely, when you're not here, I want one calling into your heat, i n l g d t on t o